Hi, hi. 여러분 안녕. 태양의 아들, 선수. 여러분 안녕하세요. 태양의 아들, 선수. 선수예요. 아, 아는 사 있잖아. 한국에는 몇년 만에 오신 거예요? Maybe 13 i r e e years, I think. 갑자기 활동하시다가 도련 미국으로 떠나셨는데 이유가 있으신가요? 어, 아, 그때 같이 저랑 활동했었던 그때 지훈이 형님 지금 지훈이 금지 음, 형님? 어, 비형 예. 그때 예. 솔로 부 중에 약간, 약간 저를 저격하는 듯한 노래가 좀 나와가지고 태양이 싫어, 태양이 싫어. 아, 굉장히 힘들었어요 오늘 헬스장에는 어떤 일로어요 아, 직도 많은 팬분들께서 아직편편편편편편편편편편편편편편편편편편편편편편편편편편편 u 편편편편편편편편편편편편편편편편편편편 Welcome to my world, uhm o l m i n a t l l y v e h e a y o u n i e v e y i l o e i you s i t a o f o o o i s e l f o s 확대되지 m o n d y through everyday 창조 중후에 받 박대 모르가잔들때 너는 더운 맑아지는 느낌 전난 huh? 끝에 살아도 평생 난이 지심 못 i 말하 그제 내 삶이 안 되는지 잡아봐 내가 어디 어디까지... 잘 봤어? 잊지마 난 너의 영원한 아이돌 선수